대체는 네, 네걸 낸다. 안녕, 동티뷰. 시청자, 구독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날씨가 제법 쌀쌀해진 것을 보니까 겨울이 되나 보다 싶은데요. 자동차도 이때쯤엔 겨울 체비를 해줘야 할 때입니다. 갑자기 기온이 영하로 뚝 떨어지게 되면 자동차 곳곳의 기능이 저하되고 멀쩡하게 잘작동되던 것들도 고장이 발생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겨울이 되기 전에 미리 꼭 점검해야 할 것들이 있는데요. 자동차가 완성되기 위해서는 사람의 관절처럼 금속과 금속이 만나 움직이는 부분과 충격 완화, 방음, 방풍, 방수를 위한 고무로 된부 품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운전자분들이 이런 부분의 관리를 소홀히 해서 녹슬고 찢어지고 고장이 생기는 등 노화를 빠르게 진행시키고 있습니다. 오늘은 이런 것들이 어느 곳이고 또 간단하게 관리하는 방법을 알려 드리려고 합니다. 오늘도 동튜브와 함께 하겠습니다. 독티뷰군 수송부대 정비하는 곳에는 어디나 붙어있던 닦고 조이고 기름치자라는 슬로건은 평소에 윤활유로 장비나 기기의 기능이 제대로 작동되게 하기 위한 관리 지침이었는데 이처럼 윤활유는 모든 부품의 마찰을 최소화시키고 관리에 필수적인 거지 그래서 내가 오늘 준비를 한 것이 있는데 첫 번째 것은 흔히 사용하는 윤활방청제로 금속부에 미세한 보호 피막을 형성해서 녹과 부식을 방지하고 작동을 원활하게 해주는 용도로 쓰이고 두 번째 것은 실리콘 성분 윤활 스프레이로 플라스틱이나 고무 부분에 사용 되고, 열과 자외선으로부터 색상이 변하고 부식되는 것을 방지해주고 세 번째 것은 그리스인데 점도가 있어서 잘 흘러내리지 않고 도포 후에 길게 보존이 되고 마모를 줄여주고 원활한 작동에 도움을 주는 제품이야 그럼 이제세 가지를 어느 곳에 어떻게 사용하는지를 알려줄게 우선 앞쪽에 후드를 열고 후드 레치 후드를 잡아 고정시켜주는 레치 부분에 윤활 방청제를 뿌려 부드럽게 동작이 되게 하고 케이블이 늘어난 것을 예방해주고 후드 힌지 차종마다 그생김새가 다르고 안쪽 후드가 연결된 곳에 뿌려주고 쇼곱쇼버 힌지 이 부분도 뿌려서 움직임을 부드럽게 해주고 와이프 암 고정시켜주는 부분에 뚜껑을 벗기고 너트가 있는 곳에 뿌려 부식이 되고 고착되는 것을 예방해주고 다음은 자동차의 문을 열어서 문마다 있는 도어 래치에 윤활 방청 청제를 뿌려 문의 닫힘을 부드럽게 해주고 도 힌지 문을 고정해 잡아주는 위쪽과 아래쪽의 힌지 부분에도 윤활 방청제를 뿌려주고 도 스트라이커 먼저 힌지 부분에 윤활 방청제를 뿌려주고 가운데 부분엔 홈이 있어 걸리게 하는 부분이 있는데 이곳은 그릿으로 위쪽과 아래쪽을 발라주면 마모가 되고 소리가 나는 것이 예방되고 다음은 고무로 된 부분이 있는데 웨더 스트립 문과 안쪽 고무 부분에 실리콘 스프레이를 스펀지 팩에 뿌려 적신 다음 발라주면 경화되고 농파 손상되는 것을 예방할 수가 있고 글라스런 채널 창문을 내리고 양쪽에 실리콘 스프레이를 뿌려주면 창문이 오르내릴 때 소리 나는 것이 예방되고 눈이나 습기로 어는 것이 예방되고 그리고 후방쪽으로 와서 와이프암 전면과 동일한 방법으로 너트 부분에 윤활 방청제를 뿌려주고 문을 열어서 도레치, 도 힌지, 쇼곱쇼브 힌지 등에 윤활 방청제를 뿌린 다음 역시 웨더스트립에도 동일한 방법으로 실리콘 스프레이를 발라주면 되겠지 아, 시청자, 구독자 여러분 잘 보셨습니까? 특히나 눈이 내리는 날 차체는 곳곳이 얼어붙고 제설 작업으로 인해 차체 및 틈이 있는 구석구석으로 들어온 염분으로 보이지 않는 곳을 조금씩 부식시키고 손상시키게 됩니다. 오늘 보신 것처럼 각각의 용도에 맞는 윤활제를 준비하시고 미리 예방을 하시고 꼭 겨울이 아니더라도 자주 사용해 주시면 자동차의 성능이 유지되고 고장은 감소돼 유지관리비를 줄이는데 많은 도움이 되실 겁니다. 추워지기 전에 꼭 준비하십시오. 감사합니다. 네, 저는... 레이가 알린다. 수고했어, 동티뷰